늘려니 이건 다시는 사지 마. <웃음> 네안 살게요. <웃음> <이건> 진짜 아니다. <웃음> 여러분 솔직 리뷰입니다. <웃음> 저희가 이번에 트레이더 조에서 가을에 어울리는 제품 몇 가지를 구매해 봤거든요. 이거는 펌킨 쿠키고, 펌킨 팬케이크 믹스예요. 그리고 또 메이플 버러 이렇게 메이플하고 버러하고 섞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초콜릿 이런 거 위주로 사왔는데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음, 이거 만드는 재료는 되게 간단하네요. 펌 케이, 아, 펌킨, 팬케이크 믹스하고 우유. 근데 저는 지금 우유가 없어서 오트밀 우, 우유를 쓰고요. 계란 하나 그리고 버터 이 테이블 스푼. 이게 이제 재료는 다예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우유는 4분의 3컵. 이번에는 어, 펌킨, 초콜릿, 청크, 오트맵,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재료가 되게 간단해요. 저기 어, 믹스하고 계란 하나, 그리고 버터, 원스틱, 물, 2 테이블스푼 이게 다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초콜렛 그 칩이 보이네요. 오트밀 가루도 보이고. 네, 이제 이렇게 쿠키 도가 완성이 됐고요. 이게 24개 분량이래요. 그래서 나눠서 어, 쿠키 팬에다 넣고 오븐에 구우면 돼요. 이제 쿠키 돌을 이렇게 볼로 만들어서 쿠키 이 팬에 올렸거든요. 오븐에 가서 구워볼게요. 350도에서 구울 거고요. 저기 14분에서 16분 정도 구우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4분으로 일단 맞춰 놓고.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구워야 될지 아니면 괜찮을지. 이거는 더블 어, 초콜릿 핫 코코아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초콜릿이 두 종류가 있고 마시멜로랑 이렇게 어, 스푼에 매달려 스푼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초콜릿하고 마시멜로 다 들어있거든요. 컵에다가 넣고서. 우유를 붓고 뜨거운 우유예요.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초콜릿이 녹으면서 음, 핫초콜릿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초콜릿이 녹아요. 얘는, 어, 올게닉 핫코코아 믹스. 이거는 그냥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이렇게 패킷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래 넣고 물만 섞으면 돼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이는 스파이시 차이티 라떼 믹스인데 따뜻하게도 먹을 수 있고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저희는 따뜻하게 먹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스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먹을 때 이렇게 한 스쿱 해가지고 여기다 부어서 이렇게 물만 넣으면 돼요 얘는 어, 핫코코 한데 솔티드 카라멜 플레이버라 어, 그래서 이것도 좀 독특하고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라스틱 스쿱이 있어서 그리고 한 스쿱 해가지고 넣고서 물만 부어주면 돼요 이거는 메이플 시럽하고 버터하고 같이 섞어진 거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펌킨 이 팬케이크는 어 조금 짭짜름한 맛이 좀 있어요 어 그냥 달기만한 팬케이크하고 좀 다르게 근데 이 메이플 버터를 같이 해서 먹으니까 단맛이 추가되고 그러면서 맛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한 팬케이크 하나만 먹었을 때보다 얘를 같이 해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요 음. okay. 자넬리님 이거 한번 어떠셨어요? 네가지중 어, 네, 이거는 어, 초콜릿, 진짜 초콜릿이 있고 마시멜로우가 있고 또 우유를 데워서 거기에 녹여서 먹으니까 맛이 어, 진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맛있고요 이거는 어, 물에 물에다 그냥 탔잖아요, 가루를 그런데 단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 어떤 그 코코아, 핫코코아 먹으면 너무 달아서 좀 질리는 느낌들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음. 물을 양을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줄이면 단맛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또 다른 그리고 거. 어, 이거 차이티 라테도 맛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하면 이물 양을 좀 줄이고 싶어서 더 진하게 마시고 싶어서나 그리고 얘는 솔티드 카라멜 플레이버 사실 얘를 제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 실망스러워네요. 얘가 이 향이 음좀 깔끔하지 않아서 저는 이거는 실망스럽고 서 다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네 가지 중에 순위 한번 먹여 주실래요? 어떤 거 랭킹을 4위부터. 어, 4위는 예, 솔티드 카라멜. 음. 3위? 음, 3위는 어, 예, 그냥 올겐이 핫코코아 믹스. 음. 2위는 <웃음> 아, 2위는 정하기 어려운데 저는 어, 얘로 할게요 예. 음. 그리고 얘가 차이티 라테가 네. 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차이티가 좀 순한 편이어서 어,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자, 여러분 이제 저, 제가 한번 이제 리뷰를 또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게 이제 늘리님은 예술이라고 했는데 네 저도 한번 맛을 볼게요 버터도 좀 해야 돼요 지금 메이플시럽만 두고 있어요 어. 이렇게 아주 그냥 듬뿍듬뿍 한번 네. 했습니다 음. 오, 메이플 이거, 버터 이거 괜찮은데? 응 음, 맛있어 음, 그 요거 팬케이크는 뭐 팬케이크 맛이 다 그렇잖아 근데 뭐큰뭐 그, 뭐 펌프킨 어떤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았는데 요기에 메이플 버터랑 같이 해서 먹으니까 이거 음, 예술이네 응두 음, 개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음, 음, 진짜 예술이야 음. 그리고 저도 한번 쿠키를 한번 먹어볼게요. 릴리님, 이건 다신 사지 마. <웃음> 네, 안 살게요. <웃음> 이건 진짜 아니다. <웃음> 여러분, 솔직 리뷰입니다. <웃음> 그리고, 어, 저도 준비한 가을 티, 뭐, 코코아, 요거 한 번, 한 번. 저도 한번 순위를 한번 먹여 볼게요 요게 핫코코아 그냥 올가니 믹스 오케이. 일단 핫코코아 믹스는 필리확 왔습니다 저는 이제 요네개의 어, 순위를 먹인다면 저도 요건 1위 요거 핫코코아 어, 요거 너무 강하지 않고 좀 코코아가 웬만하면 다 강한데 좀 연하고 부드러워서 저는 이거 1위 그 다음에 요거 요거뭐 정말 바로 인스턴트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요거 아주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요게 2순위고요 그 다음에 솔티드 카라멜 그 핫코코아 요게 어 3위 그리고 이거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다시는 사면 안됩니다 <웃음> 어, 나는 그게 제일 맛있었다고 골랐는데 어쨌든 저는 정직하게 초득 입맛이라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은 1위 2위 3위로 어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어 마을로와 닐리의 리뷰였습니다